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가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예. 북한은 힘으로, 어, 그, 뭐, 무슨, 저, 북한에서 기밀문서 하나, 그, 나왔지 않습니까? 보이스브 아메리카 보니까는. 예, 예, 예. 그, 뭐, 그 2차 정상회담, 그,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그 자기들은 핵 강성대국이 되겠다. 뭐 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대대 끝까지 이제 다이 지령문을 내려 가지고 뭐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기 치려고 했다아 오늘 조선일보도 뭐. 보도가 됐어요 인제 예. 그 인용은 보이소아 메리카에서 예. 그 이틀 전에 올1 예. 8일 예. 예. 이틀 전에 그 보도를 한걸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도 봤 처음 봤어요 그 강습 지강이라는강지이게 강습지항, 예. 북한에서 그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예. 예. 그~ 당정군 음. 간부들 예. 대상으로 이제 교육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예. 특별를 교육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지난 (2월 28일) 한우의 미국 정상회담 예. (3개월) 전에 그러니까 (12월) 어, 보도에 의하면 어, 작년 어, (12월) 뭐~ 몇주 둘째 주까지 예. 음~ 둘째 예. 주까지 교육을 완료하라했는데그 교육 교지가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하는 것은 핵 보유 인정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노는 그는 어,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이번에 어,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가서 회담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어, 핵 포기, 핵 예. 폐기. 예.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게, 해담 그 전부터 있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몰랐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청와대든 뭐 문재인 대통령, 하여튼 뭐 정부 여당, 예. 전뭐이 이 사실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뭐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예. 하지만은 이미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맹맹백배하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 저 4.27 남북 1차 정상회담, 예. 어, 전에 또제 방송 개설회가 첫 이야기한 게 이게 완전히 쏘가 넘어간다.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비핵화 약속을 구체적으로 예. 시한부로 받아내지 않으면 예. 이거 실패다. 예. 한데 딱 그대로 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예. 예, 전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예. 우리만 그냥 뭐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왔느니, 온갖 그저 평화 시효로 다 했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 이거 아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문제는 아직도 어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정부가 예. 대화로 예. 비핵화가 가능하다 예. 평화, 평화를 어,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웨덴에 예. 방문하셔 가지고 북유럽 3개국 방문해 스웨덴 의회에서 예. 연설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군사력은 군사력이 아닌 저, 저 대화로 예. 평화를 지, 지킬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하이며 예. 서로의 체계는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평화를 대하로 지킨다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런 대하로 지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만 이런 인식을 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음. 예? 그다음에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주다 인정해 인정해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예. 헌법 4조에,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다고딱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예. 딱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음. 무슨 말이가요 통일을 아예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요이는 헌법 위반. 이고 사실은, 그, 타니까 며 타니까? 타니까 대통령 직무유기야 이거. 예, 예, 예. 저는 그래 봐요. 내가 어? 거기 예, 예. 자기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한 음,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반면에 김정은이는요 반대로 얘기했다니까요. 예, 예. 평화는 힘이 보장돼 지킨다. 예. 그 지난 5월 9일날 그 5월 4일, 5월 9일날 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잖아요. 예, 예. 5월 9일날 그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 그 현장에서 참가 한 후에 예. 한 얘기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자, 안전은 자기의 음.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음. 강력한 물리적 힘에 예. 의해서만 담보된다. 음. 힘을 얘기했지, 이그 예. 군사력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예. 물리적 힘이 군사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이는, 북한 김정은이는 평화는 군사력, 힘에 의해서 지킬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 평화는 힘이 군사력이 아닌 딱 이렇게 전,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저, 언급을 했어요. 예.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어.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예. 그게 남, 우리 대한민국은 대화로 지,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예. 북한은 힘으로 지켜야 된다. 예.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평화를 대화로 지켜낸다. 예. 어? 히, 군사력이 아닌, 예. 이런 인식을 가진, 이, 있,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양상이, 그게 예. 그, 저 개념에 맞는, 그게니까 어, 청와대든 문재인 예. 정권 전체, 정부 여당, 예. 이,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근데 그러니까 그저께 뭐, 저, 우선도, 어, 저, 동해 말이죠. 예. 예. 그 북방 한계선 남쪽. 예. 130km 까지 내려왔는데도 뚫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뚫린 거아니 해경하고 예. 뭐. 구멍이, 아, 안보여 네.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죠. 예, 예. 그 뭐, 근데 지금 뭐, 이게, 근데 그 14일날, 6월 14일날, 그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보수는 보수대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 좌파들은 갑자기 이제 6월 6일로 서는 1 9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14일 그러 그러니까 6일로 하루 전야제죠. 전야제 날에 북한 비핵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이종국 주사파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음. 문재인이 지금 배신했다. 문재인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웃음> 좌우 할것 없이 지금 왔다갔다 하다 왔다 양다리 걸치다가 지금 이다 지금 두들겨 맞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 지금 그저뭐뭐 뭐 자든 우든 아니 예. 국가 안보여 좌우가 돼 있습니까. 저는 음. 뭐 좌우 이런 거 이야기도 싫고 보수 진보라는 이야기도 싫어하는데 예? 예? 뭐아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 있잖아요. 예. 자유민주지 주 예. 어? 시장경제 예. 이체 시스템이 그래. 제대로 어 보장이 되고 돌아가도록 예. 하면 국가가 소위 그~ 저~ 경쟁력이 생기고 예. 번영을 구하면서 아무도 튼튼해지는 게 이거 기본 국가 운영 원리예요 예. 근데 이 시스템 자체를 그~ 벗어난 예. 다른 개념이 그런 게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나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뭐~ 경제 문제부터 해 가지고 예, 예? 안보에 이르기까지 예 이~ 망가지고 뭐 있는 거예요 음. 뭐~ 한미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근데 근데 오늘 이제 그 16일 오늘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그폼페오 장관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하고 16일 날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뭐 해야 될 이야기 뭐 동북아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이 비핵화 한반도 의 비핵화 플러스 한미일 삼각 동맹 이거를 이야기할 거다. 그거를 이야기했고 어 우리 뭐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다고 오늘 보이스 브 아메리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면은 어 우리 문재인 성향하고 만나면은 이제 뭐미국저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 이거 어이몇 개로 삼각 동맹 하기로 뭐 했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 비핵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공동 발표를 하든지 선언을 하기로 뭐 약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보이스 오 아메리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뭐 약점 잡힌 게 하도 많으니까 미국에 그분 나니까는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어, 하다 보니까 지금 양 사이트에서 지금 지금, 그 사이드에서 저, 지금, 지금 그그 문재인 저 정권에 네. 대한 신뢰는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뭐그 아주 핵심 안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백관 <웃음> 그, 저, 존 볼턴 국가안보 실장, 국가안보 예, 보좌관, 예. 아, 그 다음에 예. 뭐, 저, 폼피오 장관이고, 뭐, 지하의 국장이고, 뭐그 다음에,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요, 예. 그, 최근 또 워싱턴 갔다 온분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예. 이거 바닥이야, 바닥. 예, 예. 전혀 신뢰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아예 공유를 안 합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워낙 미, 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저, 일급 정보를, 예. 예. 예. 잘못하면 국가 이익이 걸리는 문제를, 예. 그정보를 주겠습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뭐, 적국에 넘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또 워낙 말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맨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돌아가서 한 얘기하고, 이게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 그렇게 말을 어?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예. 어? 그 다음에 그게 계속 거짓으로 드러난 게 많이 있었잖아요. 못 예. 뭐 믿어요. 예. 저는 이게 저, 그, 그리고 저, 미국이 최근에 요청한 게,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예. 그 지금 하웨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하웨이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달라고 협조를 좀 정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미국의 그, 중국의일대일로 예. 그게, 이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 소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음. 예. 한국이 동참해달라. 이두 예, 가지를 예. 최근에 요청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대사가 한번 하고, 또 국무부에서. 그, 아, 공식으로 하게. 요청한 공식으로 거예요, 공식으로. 예.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예. 노하해버렸다니까. 예. 그러니까, 은거추춤하고, 은거추춤하고, 뭐, 전략적 모성 이런 이야기는 논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예.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예. 노화한 거예요. 예. 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동참 못하겠다. 예. 예? 음. 음. 그 전에 작년에, 어 미국에서 어, 이제 중국에다가 삼, 요구한 이제 중국에서 요구한 삼불 정책 예. 우리가 저 동해 뿌렸잖아요 예. 미국 m d 체제 가입 안 하겠다 한미 예. 동맹 그거안 하겠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음. 그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도태평양전략에도이번 동참 안 하겠다 음. 그다음에 하웨이 거래중단은 음. 그거는 어 그래 중단을 어,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하라 예. 그렇게 정부 입장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저, 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죠. 한국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예. 동맹이면서도 전혀 동맹에 같은 편을 안 들어준단 말이야. 예. 동맹이 뭐딴거 있습니까? 동맹이 필요하면 그 같은 편에 서는 게 동맹이에요. 예. 예? 그 근데 같은 편을 안 두고 오히려 적국, 예. 적국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편을, 예. 북한 편을. 예. 예? 예. 이러니까 이게 동맹이 예. 지금. 그야말로 유명무실화된 상황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그저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일본, 대만 전부 다 지지한다고 선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미래당도 뭐 성명서 발표하고 지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는 입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 백하는거밖에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미국 ACU, 예, 예. 그, 미국 보수전합 예, 예. 그, 저, 대, 그, 저, 사무총장, 댄슈나이도 예, 예. 오고, 뭐, 일본 제시유 예. 또, 그, 회장, 예, 예. 아예바 의장 오고, 뭐, 저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 예, 예, 예. 근데, 그분들 인식이요, 놀랍게도, 예. 거의, 김재원이나 문재인, 그, 그, 동일 선상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문재인 정부를 우왕의 정부로 이렇게 인정을 음. 안하는 인식이 있더라니까 제가 예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게 많았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큰 한미자유 우회밤 행사가하이트호텔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기서 예. 공식연설에 어 고던창 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뭐. 예.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다는 공언해버렸어요. 그걸 언론에서, 인용해서 보도 다음날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그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 예. 안 좋고, 예. 그 신뢰는 거의, 거의 뭐 그냥 상실했다 볼 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날도, 저, 저도 같이 그때 가서 만나 뵙고 했지만 깜짝 놀란 게, 이, 그분이 한 이야기, 고등창 변호사한 이야기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걸 많이 봤다 그런데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 공격받는 건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게 웃어야 지 울어야 될지 참.. 지금 그 이거 대한민국이요 네. 완전히 그 어떤 그 집권 여당의 네. 잘못된 그이 정책 때문에 네. 뭐 대북정책부터 경제 네. 뭐 안보 외교 뭐 모든 문화예술까지 네. 이게 그독재거든 독재 예. 이 상태에서 예. 어 필요하면 독, 뭐 독재로 해서라도 잘 되면 결과라도 좋으면 좋은데 예.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이제 일부는 뭐 자영업하시는 뭐 소상공인 또 청년 들 그~ 지, 그~ 취업 못한 이런 분들 예. 애 뭐~ 그런 피부로 바로 바로 몸으로 눕고 있는데 예. 이 모든 국민한테 이게 지금 그저그 그, 그 하는 게 물가 오르죠. 세금 예. 계속 가중되죠. 음. 값또그 뭡니까 저그종부세 예. 이게 뭐 엄청 올랐죠. 등등해 가지고 이게 그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예. 계속 해별을 좀 탈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 그리고 다간대요요한 달에 그 국민들이 뭐 8, 8, 8만 명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해결을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 그, 저, 엑소더스 현상이 난, 나는, 나라가요, 몰려와야죠, 사람이. 오히려. 음. 잘 되려면, 은 근데, 잘 살고 있던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이민을 간다는 거, 이거는요, 그 망조가 된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누가 어.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뭐야, 저, 압수수색을 1 5 0했 해야 나1 8 0했 해야 나 그, 그, 그러면 안 되죠. <웃음> 그러면, 응. 뭐, 하루에 한 번꼴로 지금, 뭐, 이틀에, 3일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 한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는 기업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이게. 아, 이런 게각 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뭐, 기업, 참,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 6월 15일 새벽에, 예. 동해 그 삼척 그, 아그 앞바다에서, 이제, 의선이 그, 은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예. 북한 의선이 그, 북방 그 한계선으로부터 예. 130km 까지 밑으로 예, 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해경도 모르고 해군도 모르고. 그, 어어이 신고해. 그 다음에 육상 그, 저, 그, 저, 예. 그, 연안 레이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육군. 예. 그데 해경도 있건데 아무 때도 그걸 탐지를 못해서 어민이 신고해. 이제 자꾸 했는데 이, 이게 지금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완전히 그, 멍이 뚫는 거예요. 예. 근데 그전에 그 전에 그,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 샹그릴라 그 싱가포르 그저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게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가서 질, 연설하고 기자들이 질문한 게올4일 그전에 올9일그다음 미사일 도발을 했거든 북한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저 대한민국 국방부 다녀왔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물었어 물었어요. 그런데 중견부장관이 뭐라 고그러냐면이또 대화 얘기 나와요. 예.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까지 대화로 풀이 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평화는 대화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그니까 예. 이런 예. 인식 하, 하에 작년에 9.19 남북군사 합의해 가지고 예. 그 전방 그, 그 완충구역, 완충수역, 뭐 육, 육상, 해상, 갑일 것 없이 예. 정착이 돼. 도 못하고 그 대기무 기동훈련도 못하고 예. 사기훈련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손발도 묶었단 말이에요. 음. 전망지역, 그건 그려져 그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 이런 게안보었으에 국민이 뚫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 이게, 저, 국민들이, 아니, 북한 우선이 130km나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기한고장에 표류해가지고요. 이야, 이거, 불안한 거죠. 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북한의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기선, 침략을 한다든가, 도발을 할 경우에, 예. 이거 어게하냐이요 어떻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또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그, 북한에서 이, 지금, 돼지에볼라가 내려오니까 이낙연 총리가 전방에 가가지고, 우리 군 보고, 야, 돼지 내려오면, 몇돼지 내려오면 사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계 근무 잘 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해군은 경계뻥 뚫려버리고, 그, 뭐야, 저, 그 돼지에볼라, 그, 저기, 방역하는데도, 기자가 가보니까 방역이 전혀 안 되고 있고, 6시 넘어가면 다 퇴근하고, 없고, 그러니까 기자들 불러 쇼, 해, 쇼 하는 거 외에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웃기는 그렇죠? 게,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예. 그 이희호, 예예. 그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이죠. 이호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야, 아, 네, 깜짝 놀란 게. 아니, 조화를 김여정이가 가져왔잖아요. 판문점에서. 예예. 그래도 조화 나 가져왔는데, 국가 안보실 정도 나오고 박지원, 의원 나가고 예. 박지원 의원은 그 무슨 저 김대중 대통령 비호사장도 했으니까 예. 예. 박지원 의원 정도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통일부 차관도 나와. 예. 제가 한번 급수로 보면 통일부 차관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보실장 뭐 박지원 의원의 토, 저 통일부 차관까지 나가가지고 조화를 정중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또그 무진동차 있잖아요. 무진동차 예. 예. 고가의 미술분 같은 게도 거기다가 이제 거의 모셔가지고 씻고 와가지고 예. 전시를 했어. 예. 그럼, 그, 장례식 끝나면 그 조화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꼭 낭이 나는 건 리본 정도는 예. 좀 별도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조화를 통째로 영구 보존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아, 아, 근데,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예. 또, 당시 김정일 예. 조화를 가져왔어요. 예. 그리고 직접 저기까지 내려왔어. 그걸 아직까지 그 아직까지 그저 김대중 도서관에 수장고에연구지금 예, 예. 보존 처리하고 있대요 보존하고 있답니다 나그 이야기 네. 듣고 이게 참 코미디 음. 코미디 아 사람도 죽으면 자연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조화가 이게 뭔데 예. 조화가 뭔데 그냥 꽃일 어, 뿐인데 리본 정도 떼놨던지 아니면은 예. 그런 그돈 예. 들이가면서 그 돈이 들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이죠 그 진짜, 예. 그, 현대 문맹 사이에서 예.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예. 어? 그, 그,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게. 부모님 돌아가셔도 조화는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예. 어, 어느 나라에서 지금 문맹 국가에서, 예. 그 시신을, 연구 보존 칠하는 나라가 있어요. 기껏해야 저, 옛날 구소련, 그 예. 그 레닌 예. 뭐, 연구 보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기술비워가지고 북한은 지금, 저, 김정은, 저 할아버지, 아버지 말이죠. 예. 김일성, 김정일이 다 지금 시신을 예. 방부처리 해가지고, 그게 예. 보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참배하는 것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가지고 온 조화까지 우리가, 우리가 왜 그러냐 이거야. 예. 나는 이게, 이게 왜 이게 문제냐면, 문명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세계 10대 강국에, 예. 이 국민들 그 사실은 자존심 문제예요. 예? 예? 그죠. 아, 우리나라 지금 네. 원시사입니까? 이거? 그죠, 그죠. 아,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예. 정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라가요. 예. 통째로 지금 정신이 나갔어.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한 얘기하면 미쳤어요, 미쳤어. 예. 아니, 아 안, 그러고는 이거 제정신으로 이런 합니까, 이게? 그것도 음, 그거를 뭐, 음. 대단한 거, 그, 그건 엄밀히 하든지, 국민들 뭐. 이러는 온대 방송을 또 보도 자료를 됐는지, 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 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해국가서 평화는 예. 군사력이 아니고 대화를 지킨다는, 어, 김정은은 즉, 거꾸로 오로지 군사력,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예. 이렇게 해 하고, 응. 우리 대통령은 대화로 통해, 이런 반대되는, 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외되지 않는, 그리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한 데다가, 조화 문제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어선에 내려와도 모르고 말이죠. 예. 응? 그러니까뭐 어선 내려오고 하는 것도 그뭐 해경이나 해군이나 육상의 사이트에서 그 레이더 기지에서 발견해도 야이 상부에다 보고해본들 야 머리 아프다니까는 하뭐뭐 뭐 보고했는데 묵살했겠죠. 뭐. 그니까 이게 이거 이게 빨리 정권이 이게 이제 원상 복귀가 되지 않으면 은 바뀌지 않으면 은 국민들이 다 죽는다. 그 그래 지금. 지금, 이렇게 보안이 뚫렸다, 방역이 뚫렸다, 이거는, 무슨, 음. 거 지금, 더 큰일 났습니다, 이 아, 그러데 내가 이해가 줬는 네. 게, 어느 뭐 모, 이런기 조사기관에서, 네. 어젠가 그게, 저, 네.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네. 그, 어? 북유럽 순방하시고, 돌아와가지고, 네. 여론조사 한게 발표, 발표를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TV도 나왔어요, 뉴스에. 근데 난 TV 뉴스 잘안 보는데, 보더라도 제는 아예 음성을 꺼뿌려요 하도 그 비슷비슷한 분들이 예. 뭐 단골로 나와가지고 음. 뭐 이렇게 왜곡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음성을 꺼뿌린다니까요 음. 필요하면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는데,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 5 0예요 지금. <웃음> 그런데 주변에 만나보는 사람, 뭐 젊은 사람들, 뭐 음. 나이든 사람들든요, 남녀노소뭐 가릴 것 없이, 예. 전부 그냥 불만이 많다, 많단 말이에요. 경제도 음. 어렵고, 안보도 불안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취고, 예. 경제든 안보든 대북 정책이든 예. 말이에요. 예. 외교든, 예. 성공한 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그 100%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아니, 2년을 딱 지나면서 완전 실패한 게 증명이 돼서 예. 그렇게 실질적인 그게 수치가 다 나와. 예. 예? 그런데도 지지율 50% 이게 누구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네?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론이 얻어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드루킹과 네이버 댓글 여론도 조작을 한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기간은 여론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제가 예를 들어고 표본 집단이, 어, 예를 들어서 딱 왜곡된 표본 집단이다 그러면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돌리면 다 잘한다 할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디펜션에서 지금 7만 3천 명이 팬이 있는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잘하냐, 못하냐 하면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할까, 아니까 <웃음> 그렇게 초본 집단을 장난쳐가지고 얼마든 여론조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가에서요, 그,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딱두 개만 넣고 스티커 갖다 붙여라니까 못한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 70% 이상이. 그러니까요, 어. 그 지나가는, 예. 무작위로, 그 지나가는 그냥 뭐 학생들. 학생들. 예. 그냥 뭐, 이거, 뭐, 뭐, 평소에 잘 모르잖아요. 예. 어느, 어느, 지역, 출신 지역이 어딘지. 예. 뭐, 어느 대학 다니는지. 음. 모르잖아요. 예. 무작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논다는 칠십 한 그, 70% 이상이. 그죠 못한다. 예. 못한다. 예. 그런데, 요런 조사는 또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예. 이거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예. 중심을 잡고. 예. 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 예. 그럼 뭐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저, 아저, 아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나왔죠. 예. 이효 여사. 예. 제가 천구백 이천 년에 예. 국군의날 행사 때현역에 예. 있을 때현역 대령이었어요. 예. 제가 육해공군 모범장병 대표로 예. 선발이 돼가지고 예. 김민승 대통령, 요 이효 여사,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네. 예.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저 축배 제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 그때 직접 만나보니까 이오에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그냥 남편에게 지켜보시고 주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로 저한테 물어요. 바로 가족 관계도 물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일한 7개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나머지 헤드 테이블은 뭐. 국방부장관 합참무장관, 육해공군 참무총장, 이런 예. 분들 앉았거든요. 예. 앞에 앉은 국방부장관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조용히 예. 이야기하세요. 예. 그리고, 어, 그때 메뉴가 그 갈비탕이에요. 예. 근데 그 갈비탕이 그냥 그 고춧가루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고추장. 예. 이런 걸좀 제가 보기에는 어, 저렇게 몇개 드셔도 되나 아. 어,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그렇게 그 음식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건강하시고. 예. 말씀도 아주 뭐 자상하게 잘해. 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그때 예. 그때 옆에서 물론 영광이잖아요. 예. 아, 60만 6, 대한민국 국군에 제가 예. 모부 장병 대표로 갔, 갔으니까. 예. 그리 영광으로 또 당연히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지만 또 실제 배니까 예. 또 시중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조,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은 분 국민 이 예. 있지만은. 제가 직접 했던 거는 굉장히 사 존경스럽다 예.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오는지 난못 하겠어요. 그 현상이 오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밑에 참모들이 이이상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뭐이후 여사는 아무 뭐 그게 없다 하더라도 뭐이 정치적 색채가 없라도그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서 또 이런 이종북하는 애들이 사람 밑에 참모들이 이상하게 뭐 그런 조화를 갖다가 뭐. 뭐 연구보존하고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뭐이호 여사 이 전체 고인들까지도 다 욕을 먹게 되는예그생이니다 그, 그, 그, 그, 그렇게 과잉충성이야. 과잉충성이죠. 예. 예. 그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호 여사께서 예. 그 자기한테 온 조화를 예. 그렇게 연구보존치해한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에이. 아니 본인들도 지금 저 자연으로 돌아가시는데 자연으로 또다 크긴다. 근데 왜 거. 조화를 자연으로 안 돌려보느냐, 이거. 만약에, 그, 소위, 그, 그,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연순리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 조화... 그렇게 불필요한 오박션을 하는 거예요. 조화를, 그, 뭐, 그, 연구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역적인 거죠, 사실은. 그,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 굉장히 나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네. 빨리 조화를, 그, 저, 고인들도 결코, 네. 운 원하지 않는 그, 방법이니까. 음. 음. 뭐 자연으로 그냥, 그, 순리대로, 예. 그,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그러고, 그 무진동 차랑 그 비싼데, 그러면, 그, 자기들 월급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어느, 뭐, 뭐저 종편에서, 예. 그, 저, 엔카가요, 예. 여러분하고 저 패널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유, 우리나라 뭐 좋아하면 뭐 오토바이 싣고. <웃음> 오토바이 싣고. 배달했다가, 예. <웃음> 장례식 끝나면은, 예. 다 해소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 무슨, 무슨, 무슨, 무진동 차량에다가 비싸게, 예. 그것도 예. 돈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예. 또 반대되는 얘기 하는 분도 계시던데, 예. 참, 그 상식이 있게, 이게 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빨리, 예. 이게 저, 저, 대통령, 그 평화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지키, 지킨다 예.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국방부 장관이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뭐 이런 거 조합 문제까지 예.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게 저 문명국답지 않게 예.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듯한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 지금 노조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시 예. 공산 사회로 돌아가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그 제자리로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내세운 보고가 이게 나라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예, 나라냐. 예, 예, 예. 근데 사, 사실은 이게 나라냐는 거 상식, 국민 상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나라어 예, 예. 빨리 그러니까 그거를 내세고 출국한 지, 정부가 예. 제발 진짜 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음. 국가를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걸 바꿔야 돼요. 예, 예. 이게 지금 왜냐면 정권에도 별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내년에 총선도 있다는 뭐는 예, 예. 저는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예. 결국 그 정부의 당에도 좋지 않고 예. 국가에도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럼 뭐 아무튼 간에, 그,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갑자기 또 검찰이 이뭐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민주노총 그, 그 위원장을 또이 구속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손혜원 의원도 이불뭐 현역 의원이니까 뭐 구속이 안 되니까 불구속 했는데 지금 뭐다또 수사해가지고 송인배 전 그 청와대 그 비서, 비서관도 구속을 시키고 뇌물받은 음. 뇌물, 제, 뇌물 받은 걸로 그 사람이 또드루킹하고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전반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야금야금 구속을 시키는 그건 뭐, 예. 뭐 누구든 간에 법을 어기고 그러면 예. 법대로 예.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걸 뭐 그냥... 누구, 누구 뭐 친정부인사다 지금 정권의 실세다 해서 봐주고 말이죠 그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쵸, 예.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봐줄 수 없거든요 예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간국민 여러분, 이 이제 뭐 거의 이뭐 돌아가는 거 보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미국에서도 그 국방수권법에다가 북한에다가 자금 보내면은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제재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또 이렇게 통, 또, 통과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리고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나온거 보니까 그뒤 없다 뭐 체제를 뒤 없다 뭐 이런 야 영어 단어도 가르켜 주고 그리고 저기 그 트럼프 정권의 강력한 이런 반중 뭐 정책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선 후보 때뭐 했던 연설들 보여주는데 중국이 우리의 어뭐 저기 일자리를 훔쳐 가고 있다. 가장 큰 도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던데. 뭐 한마디로 중국 끝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요. 이게 저 국가를 예. 그 통치하는 거는요. 예. 큰그대질량에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레벨에서는 예.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큰그 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제일 위에는 그 물론 국가 이기죠. 예.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이기 어디냐. <웃음> 그 다음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헌법 정신과 국가 이익을 떠받치는 큰 대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만 계속 고민해야 돼요, 대통령은. 예? 예? 예? 예. 금 쭉, 그, 2년 동안, 음, 음. 그, 대통령 발언, 최근에 쇄외된 의회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 전략적 마인드가요. 예. 전략적 사고가, 예. 제가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나요, 사실. 예. 예. 예, 예.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는요, 이미 끝났어요. 예. 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미국 정치적인, 그, 내부, 그런 사정이 아니겠어요. 정치하니까 예. 또 내년 대저 재선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계산을 해서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중국, 하고 북한을 그냥 그 가만 안 놔두는 거 가만 안 놓는 게 아니고 체제 자체를 바꾼다니까요. 예, 예, 예. 이게 중국 체제를 시진핑 독재, 영구 독재 체제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이 체제를 완전 히 민주화, 자유화 예, 시킨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시진핑 체제가 거의 아곧 붕괴됩니다, 지금 저 예, 예, 그 반드시. 그리고 예. 중국을 가가를 찢어버려요. 예, 예. 그 홍콩 이번에 재있잖아요 예. 홍콩 어, 물론 그다음에 그 대만을 갖다 독립국을 인정해버렸잖아요. 지난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는 대만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실제 시스템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홍콩도 예, 예, 마찬가지. 예, 예. 이거는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예, 예. 나머지 각 성이 있잖아요. 예, 예.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 예. 그럼 오래 전부터 독립운동하고 막 지금 투옥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죠, 예. 그러한 그 아주 쟁점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다분을 쉽게 분리. 에너로 분명. 예, 예. 소련 구 소련 해체하듯이. 예, 예. 그래시스로다 갈라졌잖아요. 예. 그거를 해서 중국을 해체시킨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전 단계로 하는 게 예. 중국 경제를 일단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중국 경제는 예. 거의 폭망 수준이에요, 사실은. 얘기 ]예요. 들어보니까. 예. 전뭐그 지방 도시 그 전부 빈집이네요. 공실 예. 이런 게 너무 많고 돌아가지 예. 않네, 돌아가지가. 돌아가 아...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기업이 지금 그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개 수백 개뭐그러 수백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하웨이 있런건 있잖아요 그래 중단되면 하웨이 지금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파산하 파산 손실액이 뭐 340조 원하웨 어,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기, 네. 그건 기정사실로 보고 대한민 네. 국이 네. 그럼 하웨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네. 얻는 이익 거래를 계속하면서 얻는 이익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큰 전략 차원에서 네. 대, 그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정해야 돼요. 어, 그럼 기업이 어.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예. 보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예. 정부의 가장 기본이야, 기본. 예. 근데 그거를 하지도 않고 예. 기업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건 무책임한 거죠. 음. 그 다음에 북한은요, 핵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그 얘기 했잖아요. 강습 재강. 예. 이거는 자기들 그 북한의 본식이 다 담겨있잖아요. 예. 핵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제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 아니, 그니까. 북한 저희... 여 주민들이 봉기를 해서 자체 예. 내부에서 제거를 하든, 예. 아니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 외부의 힘을 투사를 해서 제거를 하든, 예. 두 중에 하나니까 예.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읽고, 어... 그 대전략에 음. 같이 올라타지 못하고, 음. 동맹과 보조를 같이 못하, 맞추지 못하면은, 정권은 그 뭐, 당연히 저 망하는 거고, 음. 대한민국이 아주, 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음, 그니까는 그 지금 어느 정권이 문제가 아니야, 예, 이거는. 예, 예. 대한민국의 지금 생존과 독립, 예. 영토 보존, 이게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예, 예. 번영. 예. 어느 정권이든 이거 치킨 애들이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 헌법 66조 2항. 예.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예.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어, 계속성과 헌법을 수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딱되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대통령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하나도 핵, 예. 위에 사라지지 않고 핵도 폐기하지 않았는데 예.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다 그냥 아무로 해체해 버렸잖아. 예. 남북 군사합의 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뭡니까 삼성 우리가 이제 뭐야 중국하고 거래 끊으라고 하니까 삼성은 거기 있는 반도체 공장도 지금 다 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뺀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지금 무슨 선물을 준줄 아십니까? 인텔이, 뭐,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거를 옛날엔 자기들이 그,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을 했다면은, 예, 예. 자기들 설계만 하고 생산은 삼성한테 위탁을 주겠다. <웃음> 그렇게, 그 삼성한테 미어 몰아주는 거죠, 미국이. 예. 그렇게. 그, 이득을반사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니 손해보는 만큼 미, 몰아줄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기업이, 개네벨 기업이 예. 국가 정책에 반하는 걸또할 수도 없고, 예. 눈치를 보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막, 탈탈 틀어가지고 구속시키가지고 감옥 예. 보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 기업이 <웃음> 근데 이걸 국가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큰 전략을 읽어서 예. 국가 이익과 헌법의 헌법 수호에 예. 맞는 방향의 국가 전략을 수립해서 그털그 예. 털음 그 속에서 기업들한테 지침을 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다 평소에는 기업을 그렇게 억제하고 간섭하고 예. 규제를 막 그냥 하면서. <웃음> 예. 정작 중요한 거로 말이죠. 빠지버린다 이거야 국가가 이거는 완전 침묵이죠. 평소에 민주화, 인권 이야기 하면서 람는데 홍콩 민주화,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율 배반이라 예. 이게. 그그 아, 이거 예. 그, 그, 그뭐 이제 이제 끝으로 그 저기 만약에 저그재송님이 예를 들어 지금의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입장에 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야 우리가 중국 때려 잡아줄 테니까는 최전방에 서줄 테니까는. 중국한테 돈, 무역 수리 적자 봐주는 거한 300조 달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아, 그런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예. 네. 어, 뭐, 그럼요? 중국한테 줄 거. 아, 그거는, 네. 그럼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네.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미국 네. 편에 서서, 네. 똑같이 그거 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네. 하는 게또 미국이 엄청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우리, 우리 시, 세계 유수의 전자회사 있고, 그죠. 하루에 그냥, 그 부품 공급 안 하면은 네. 하에 루 그냥 더 빨리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대신에 네. 우리 기업들이 그, 또 그쪽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대중정책에 네.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네. 기업들이 손해 많이 본다 손해보는 거는 이건 좀보존이필요하잖아 네. 그러면 다른 기업의 비 반사익을 보태서라도 네. 전체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죠. 보상. 네. 그런 건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하면 됩는그러나그니다 네.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예. 큰 전략에서 맞아떨어지면요 예. 엄청난 걸 챙길 <웃음> 수 있어요 절대 우리 기업들 손에안 보게 하면서 동맹과 계속을더 강화시켜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미봉미봉 미봉 해가지고 예. 요, 요 때, 요것만 몸면라 저, 저 때, 저것만 몸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미국한테 실뢰는실내대로다이러면서 예. 국가에 가져오는 게 없다니까요. 예. 이걸 정확하게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중국에 있는,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 다 하, 한국으로 두, 돌아와라. 우리가 그 돌아오는 비용 다 대주겠다 해놓고, 미국한테는 우, 한국 제품은 관세 좀 낮춰달라. 우리 기업들 수출 좀. 아, 그런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예,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또 정부에서 기업들 개별 기업에다가 강제로 돌아와라 하기는, 그, 좀, 그 애매하지만, 아, 그 법적으로는 안 되고, 근데 근장상으로, 어, 예. 그 다음에 이걸 기업들이 빨리 그걸, 그, 캐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기업은 또 기업 내부 정보망이 있고, 예. 그, 경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기업은 이용창출하는 게 첫째 그죠. 목적이니까, 예. 아, 여기서 당장은 손해를 안 보지만은, 예. 빨리 손 틀고, 그 중국 탈출을, 탈출을 하면 하면은 예, 예. 나중에 이런 오히려 이 생긴다. 이익이 이걸 다 해야 개, 해야 계산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 작년에 제 방송에서도 예.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 예. 이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고. 한 5만 명이 보셨어요. 그걸아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이미 나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빨리 예. 탈출해라 중국을. 예. 늦으면 망한다. 예. 근데 지금 늦어가지고 망하는 기업이 생길 지금 상황이 지금. 아 근데 엔지 화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하고 또 합작이가 는다더라고아 내가 그 기사 보고 나시급했습니다 <웃음> 안 되는 친구들은 안 되는 모양.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예, 예. 아무튼 간에, 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왜, 신동보 재단 같은 분이 좀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어니다 하하하. 그건 농담으로 다 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이 아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저, 아무튼 간에, 그, 심동보 자유 TV 가셔도 구독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그래 주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자, 국민 여러분, 거의 뭐다 끝나가니 조금씩 힘내가지고 예, 예. 버티시죠.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예. 다끝난 거의 예.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돌아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예. 예.